연근 안녕 하셨시라잉 <웃음> 오늘 비오니까 연근 부침개 하려고 연근 이름 하나 사왔어 그래서 껍데기를쭉 까갖고 쭉 여기 상태가 안 좋냐 한쪽 다 보랐는데? 어? 다 보랐어. 아 여기만 그래. 에 이런 거 보고 사야 되는데 괜찮던데 이러고 생겼네. 여기요 어, 이거 연근이 좀뜰은맛 있고 좀 이게 독서 제가 해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식초물에다 연하게 타가지고. 좀 담궈놔야 돼요. 한 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좀더 넣을까? 너무 쉽게 하면은 또 연근이 심해는 부침갈때안 좋으니까 이게 한 시간 정도 담궜어요. 근데 이거는 이게 연근이 이렇게 물에 푹푹 담궈진 게더 좋아요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안 뒤적거려도 되지. <웃음> 나는 한, 한, 이게 안한안 찼으니까 안 내가 뒤적거렸어요. 강판에다가 이제 갈아야지. 이좀 이게 연결하는 좀 갈기가 힘들어 이렇게 밀면은 잘안돼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지 그냥 힘 좋은 사람을 갈아야 되겠어 야 네가 갈래 어? 네가 좀 갈아줄래 아팔아파 네가 좀 갈아 뭐 여기다가 갈아 본데? 여기다가 갈아 이석이에다가 하면 안돼 아니 물 들어가면 안돼 그렇게,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갈 앞으로 당겨 음. 앞으로 당기면서 이게 더 낫다니까 뭐 이렇게 아, 그러네? <웃음> 에이, 다르다, 기손갈아보자 됐어. 내한내한 에이, 내가 간다고 그만해. 어, 나 진짜. 거짓이거의다갈거어 cool. 갔어 거어 됐어, 됐어. 손 다쳐 됐다고 야 이게 들어가서 이건 버려 아 이거 진짜 팔아보서좀갈아달라 가니까 응다 부수면 나서 힘이 좋아갖고 다부숴버려 손으로 아유 이 연근이요 감자 같지 않고 질겨가지고 잘안 갈아져요 왜 이렇게 안 빠져? 응? 젓가락으로 콕콕 찔러면 되잖아 나무 젓가락이 훨씬 잘 되지. 음, 있어, 막아만 있어. 후추, 후추 한줌먹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송송송송 썰어야 돼요. 너무 많나 이게, 연근이 너무 적은가? 적당히 알아서 넣으세요. 당근도 좀 넣고, 요 정도만. 이것도 후추 길이하고 비슷하게. 그 다음에 이거 청양고추 매콤하게. 좀 넣을 거예요. 근데 어린이, 어린이들이 어린이 먹을 거는 청양고추 넣지 말고 저기 피망이나 그런 거 넣으세요. 어린이들이 매우면 못 먹으니까 볶고추 아, 조금만 넣어야 되겠다. 매울 거, 너무 매울 것 같아. 이거 감자 녹말이에요. 감자 녹말 어이구 이렇게. 소금 조금 넣어주고 녹말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네데 3개 정도 됐다 그래. 비오는 날에는 꼭 부침개가 땡기죠 이부침개다가 막걸리 한잔 쫙 먹어도 좋고 이게 연근이 요 엄청 쫀득거려요 나도 연근 잘안 해먹어봤는데 한번 해먹어보니까 엄청 쫀득거리고 어, 감자 부침개보다 더 맛있더라고 이제. 이게. 이거는 피자 할 거야. 넓적, 이렇게 넓적하게 붙여갖고. 이거 피자예요, 피자. 피자 하려고 크게 붙여보여 여기다 소고기 볶아서 얼리면 좋네. 피자판. 불 끄고, 다 녹았어요, 피자가 다 녹았어. 아, 치즈가 다 녹았어. <놀람> 간장에 딱 놓고 찍어서 먹으면 되지라잉? 내가 치즈를 좋아해가지고, 약간 다 소고기 딱, 이게 뭐냐, 볶아가지고 올리면 더 맛있는데. 내가 잘 먹는다 치즈 먹어. 이거 우유로 만든 거야. 어. 와, 맛있겠, 맛있, 맛있겠죠? 먹을까? 이렇게 연근이로요. 부침개 하면요, 맛있어요.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정말 이건 후회 없어. 응.